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아 코로나19에 다들 건강관리 잘하고 계시죠? 응, 건강관리 잘 하시고 아프지 마시고요 자 우리 오늘은 교재 7장입니다 자료형, 연산, 변수, 그리고 주석, 뭐 배열, 리스트 자,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 챕터 7장 자, 우리 다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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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연산의 예는 자 문자열의 길이를 계산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의 홍길동 문자열의 길이가 얼마냐 응. 홍길동 아세 개구나 이런 연산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어, 서로 다른 문자열을 결합하는 연산도 가능합니다 홍길동과 만세를 결합하면 홍길동만세 응. 문자열과 문자열을 결합하는 것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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크래치 블록들 중에 자료 입력 자료 입력을 포함하는 것들이 있고요. 자 블록들의 자료 입력창은 타원형 또는 마름모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은 타원형 또는 마름모형으로 구분되어 있다고요. 자 예를 들어서 0만큼 움직이, 자만큼 움직여라 얼마만큼 자 여기다가 어, 값을 입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자료 입력창 자 여기는 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쵸? 블록들의 자료 입력창은 타원형 또는 마름모형으로 구분이 된다 자무만큼 움직이기 자이 녹색은 녹색은 자 우리 스크, 스크래치에서 연산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들이죠 자 왼쪽에 자 여러분하고 데이터를 입력한 겁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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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까 뭐라고 했냐면 타원에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들은 정수형, 실수형, 문자, 문자열 다가능하고요 자, 여기 마름모라고 되어있는 것은 불린형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것을 그대로 캡처받아온거예요 자, 블록들의 자료 입력창은 타원형, 마름모형으로 구분이 되고요. 타원형 입력창에는 정수, 실수 포함하여 문자와 문자로 입력할 수 있고. 마름모형에는 불린형 자료만 입력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연산에 포함되어 있는 블록들이다. 자, 그것들의 어떤 간단한 예제들입니다. 자, 사칙연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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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개의 입력이 있을 때 A, B, 0, 0, 0, 1, 1, 0, 1, 1이 있을 때그 결과 값이 두개 모두 입력 값 모두 1일 때만 1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0인 게앤드예요 자, 1을 1을 True라고 본다고 라 하면 1을 True라고 본다고 라 하면 자, 이 앞에 조건의 결과 값은 True예요. 자, 뒤에 있는 조건은 Pulse잖아. 자 그럼 트루와 펄스 그것이 앤드로 묶였기 때문에 이 결과값은 어떻게 돼요? 네, 거짓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자 1을 트루로 보시고요 0을 펄스로 보신다라고 하면 앤드 조건은 입력 모드 앤드 조건은 두 개의 입력 모드 트루일때 결과값이 트루가 된다 그게 앤드 조건의 진리표예요 자 그러면 오 조건은? 자 밑에 보시면 또는데죠또는자 얘가 오화입니다오화자오화는 오아. 어떻게 되어있나요? 오화는자 여기다 그릴게요 자오화는두 개의 진리표 A, B 입력이 있고요 결과를 F라고 한다라면 자 00, 01, 10, 11자오화는그냥 더하기 간단하게 더하기 라고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화 게이트는 두 개의 입력 중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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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톰의 길이를 찾으세요 3세 글자니까 1부터 14의 난수를 구하세요 임의의 수를 찾으세요 자 그래서 이 연산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다양한 블록 기능들에 따라서 자 우리가 사측 연산 관계 연산 논리 연산 그이외 연산들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a 라는 값이 10이 있고요 b 라는 값을 5가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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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쵸? 그래서 175가 어떤 의미 어떤 의미의 숫자냐 자그 값을 철수의 키라고 변수명을 잡아주게 되면 아 철수의 키가 175cm구나 나는 값의 의미를 찾는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국어점수와 수학점수를 더해라 자 그럼 국어 점수가 몇 점인데 수학 점수 몇 점인데 자 예를 들어서 국어 점수가 8 0점이고요 수학 점수가 100점이에요 자이 값을 더하면 180이 되겠네요 그쵸?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문장에서 우리가 변수를 찾아내는 겁니다 아 국어 점수를 하나의 변수로 만들고 국어 점수 자 예를 들어서 KOR이라고 하는 변수에 80을 집어넣고요 수학 점수 MAT라고 하는 변수에 100이라는 숫자를 집어 넣으면 자 KOR과 MAT하는 이 결과 값을 토탈이라고 하는 토탈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결과 값을 집어 넣자. 자 그러면 코리아는 아까 80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수학은 100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 자이 결과 값이 180인데 180은 토탈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겠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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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cm 이하이면. 자, 이하면은 이거 들어가죠? 110cm 이하이면 뭘로 들어간다고요? 결과 값은 입장 불가시켜라. 자, 사용자 이름과 암호가 정상적이면 로그인 하세요. 자, 우리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 인증을 받습니다. 회원 인증을 받기 위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죠. 자, 아이디 예를 들어서 홍. 패스워드 1, 2, 3, 4. 자 아이디란 변수에 홍을 집어넣고요 패스워드란 변수에 1234라는 데이터 타입, 타이... 데이터 값을 입력을 했습니다 자이 입력한 값이 그 사이트에 데이터베이스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홍의 아이디를 찾고요 그 아이디가 있으면 비밀번호를 비교해서 아 DB에 있구나 아, 이 우리 회원이 맞구나 라는 것이 검증이 되면 인증이 된다라는 거죠 로그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